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레슨에서는 지난 레슨에 이어서 작은 별을 코드 연주를 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요 일단 3화음을 볼게요 3화음 이렇게 도미솔 이름에3음을 쌓고 음을 쌓아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치는 것을 우리가 기본 위치라고 해요 기본 위치 그 다음에 자리바꿈화음 이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첫째 자리바꿈화음 둘째 자리바꿈화음 이런 식으로 음악책에 써있는데요. 제1전위, 제2전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영어로는 뭐, 인볼전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도가 여기 있지 않고, 이 위로, 옥타브 위로, 이사를 갔어요. 어? 응? 그럼 이렇게 돼요. 여기는 이렇게 하얀 건반이 하나씩 있었는데, 이제 하나, 두 개가 있게 돼요. 음계상으로 건반이 하나, 두 개. 네. 그러면 이 미도 위로 이사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둘째 자리 바꿈 화제이전 위에요. 이것도 위치가 앞에가 두 개, 뒤에 하나. 예, 반음까지 생각도 많죠. 어쨌든 이 포지션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C 코드를 이렇게도 칠수 있고, 이렇게도 칠수 있고, 이렇게도 칠수 있어요. 여기서 소리 위로 이사를 또갈수 있을까요? 할수 있죠. 근데 기본 위치와 같죠. 그래서 구성음이 세 개이기 때문에 자리바꿈은 두 가지만 일어납니다. 이게 반대로 갈수 있어요. 예. 이 소리 밑으로 이사하면 이게 첫째 자리바꿈 화음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두 번째 자리바꿈 화음과 같죠? 지금 이건 둘째 자리바꿈 화음이에요. 첫째 자리바꿈 했냐, 둘째 자리바꿈 했냐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도미솔.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칠 수도 있다는 라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C코드가 나오면 이 모든 피아노의 도미솔 건반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취사선택해서 누르면 되는 겁니다 도미설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이동하면 얘가 근음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음은 무조건 도예요 자리들이 바뀌어도 이게 3음이고 이게 5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네. 이 원리를 적용하면 F, F 코드도 자리바꿈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도와음인 G, G 코드도 자리바꿈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별치칠때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널뛰기를 하면서 기본 위치만을 보수하고 마치 손가락을 세 개를 딱 붙여가지고 몸만 딱 이렇게 쳤다면 이제는 좀더 발전해서 4도 암을 이렇게 치는 거죠. 5도 암을 이렇게 친다든지, 이렇게 친다든지 할수 있어요. 아예 1도 암을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칠 수도 있겠죠. 예. 네. 어때요? 1도 암의 느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시장조의 주요 상황을 위치를 전환해서도 칠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금별로 네 중간에 잠깐 딴생각도 하고 고민도 어떠, 어떤 걸어질까 고민도 하다가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어떤가요? 널뛰기 하는 것보다 훨씬 차분하고 더예 괜찮게 들리죠? 중요한 건 요거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쳐도 되고 이렇게 쳐도 되고 악보에 그려진 게 아니니까요 네, 난 이게 좋아 음, 음, 음, 이렇게 하실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처로 가는 것이 편안하게 들립니다 물론 작은 별이 그런 노래는 아닙니다만 후렴에 막 높은 음이 막 나와요 그럴 때만 이렇게 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노래는 이게 더 어울린다라는 거예요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은 없어요 일도를 이렇게 쳐도 되고 이렇게 쳐도 되고 이렇게 쳐도 되고 아예 멜로디를 따라가면서 칠 수도 있어요 어려운 경우겠네요. 일단 지금은 기본 위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위치를 바꿔서 칠수 네,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적용해서 반주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 때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